잘잤어잘잤어 잘 잤어? 아구 잘잤어아주잘잤어 다리 어잘 됐어? 잘어잘 됐어? 발바닥 잘러어어둘다 발바닥 어러온 거야? 응? 발바닥 누가 더 청소 잘하어잘됐 누워봐. 누워봐. 자, 누워봐. 우리 발라 먼저 하자. 우리 발라가 잘하지? 발라봐. 다이리보다 언니라 잘하지, 다? 그럼, 우리 이거 어제 했었잖아. 밸라바. 어제 엄마랑 발라랑 이거 했었지? 자, 손좀 접으세요. 손 이거 해서 짜네 우리. 이거 하면은 발뽀송뽀송되고 좋지. 아, 드시지 마시고. 어머나, 어머나. 드시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드시지 마세요. 빌라 누워가 누우 계셔. 아이 누우 계시라고. <웃음> 누우 계시라고. 야 그렇게 할될 거면 뭐뭐 뭐, 무슨 의미가 있냐. 팔자 좀끊내고 아니 아니 누우라고. 어이, 척해, 어이, 척해, 어이, 척해, 어이, 척해, 어이, 척해, 기분 나해미안해 어이, 발해닥이건해이해져이해이해야이라해이딩해하이요이 뭐 세상을 잃은 애 같은 표정지죠 엄마가 아로마테라피 배우러 다녀야겠다. 우리 벨라라라이이 해주게. 손님, 시원하시니까 시원하시냐고요. 어제 목욕하고 어제 밥마사, 발마사지 한번 받으시고 만족하십니까? 해드린 거랑 안 해드린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제 해드렸더니 아주 뒤가 땡땡하고 이뻐졌네요 촉촉하니 엄마가 아로마테라피 배워갖고 좋은 거 많이 해줄게. 그지? 그지 발라요? 발라 별라, 눈썹 그린 거 같아. 문신했어? 눈썹 문신했어? 아 그랬어? 어디서 했어? 생각하는 거야? 강남에서 했어? 몰라. 눈썹 문신했냐고. 짜증나. 한번 봐도 눈썹을 그린 것 같아서 그래. 저쪽 앞발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손님. 저쪽 앞발. 몸매가 꿀렁이셔요 손님은. 자, 이쪽 앞발 좀 줘보세요. <웃음> 라일이도 할 거예요? 라일이도 할 거예요. 알죠? 마사지 마사지를 해줘야지, 이게. 패드 안으로 쏙쏙 들어가고축촉해지지 응,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말랑할 아이를 패드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쫀쫀해지라고. 산책을 해갖고 거칠지? 우리 애기들 발바닥이 말랑말랑해라. 나엘아 어디가 가려워? 나엘아 어디가 가려워? 어디 가려웠어? 눈 있는데 털이 가려웠어. 그랬어? 엄마가 이따가 조금 손 봐줄게.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네. 이제 이쪽 발 하나 남았어. 이쪽 발 하나 남은 거 해야지. 어? 이쪽 발 하나 남은 거 해야 될거 아니야. 눈썹 어디서 했어? 되게 잘한다? 너 어플로 찍는 거 같아 지금 사람 어플 찍는 거 같아 사람 어플 <웃음> 아 예뻐 잘 잤죠 우리 아기? 잘 잤죠? 근데 엄마가 아침부터 발바닥 마사지해서 신기가 불편해? 시원하지? 시원하잖아. 귀도 이렇게 좀 까나. 시원하게. 무슨 소리야? 블라이 헤어세요. 이제 손다 했어. 빨라나 자, 이제 발라. 발을 한 번만 보여줘. 봐, 엄마한테. 이거 봐. 얼마나 촉촉하고 이뻐졌어. 그치? 아니 먹지 말고 이거 지금 먹지 마. 니네 자꾸 먹는데 이거 뭐 먹어도 상관은 없다는데 이거 싹 흡수되고 발바닥이 이렇게 까매야 이쁜 거지. 건강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응. 자, 벨라토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